차례 가는 게? 까이서 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보자. 어? 저거? 까이서. 우와, 올라가 보세요. 혜리야, 너 머리카락이 춤춘다. <웃음> 알고 있어. 얘는? <웃음> 나는? <웃음> 어, 너 머리카락이? 너도 춤춘다. 아니, <웃음> 아니 어, <웃음> 아니, 지가무한이구 <에너지가> <웃음> 어. <웃음> 여기 잠깐앉으시다 <앉아> <웃음> 어. <그래. 웃음> 너무 약안엄마 여기 진짜 결혼식장 같어 결혼식장 같다 진짜 예쁘다 여기서 담아도 나누고 그랬나봐 엄마 근데 이물빛 진짜 아름다 엄마 보이는 곳은 동번의 중앙점이 고는데 중앙점이 다른. 엄마, 소만 눌러줄까? 엄마, 근데 여기 앞으 여기 밖이 예쁘다. 오, 예쁘다, 진짜. 나도 여기를 살고 해어 <웃음> 저기 앞에, 앞에 저 잔디에다가 텐트 쳐줄까? 오늘의 승기자는 장태리다. 반팔껏어. 맞아. 반팔 좋겠다. 이거야. 테리 밀어주고 엄마가 너 밀어줄게. 밀어. 밀어. 테리는 편하겠다 엄마가 <웃음> 음음음 온전히 지켜줄게. 어. 뭐야, 오자. 귀엽고, 테이프도 없고 우리 집이야 여긴 <웃음> 네. <뒷짐지로 딱>. 아, <웃음> 뒷짐지였어? 뒷짐지였어? 방태리? 아, 조금 아. <웃음> <웃음> 앞에 조심해 안 되구나 <웃음> <웃음> 왜저러시는 걸까요? 이책이 카페인 위에 올라가. 엄마 거울에 글씨가 떴어. 어 스크롤. w e l c 자. h e o 나 a 범지가 똑같아 오. 디즈니면 되는 거야 와... 호 소리 했다 너 너무 좋아해 이거 언니 거잖아 언니가 이거 한다고 했잖아 너 한다고 안 했어 디즈니... 여기는 다 디즈니로 나오는 거야 얘 중독이야 소리야 싫어 싫언니께 되게 요즘 에 봐봐 그래 이모, 네 게응얘주인공이야 뭐. 얘도 얘 주인공이야. 아 좋아. 얘 음. <웃음> <웃음> <웃음> 뭐 그렇게 서러워 근데... 그래 이게 얼마얘이 얘는... 얘는... 얘는... 얘는... 얘는... 얘 아로 꼬로 씌였어? 귀여워 귀여운 꼬로 짱짱짱 거기 있네 침묵 팔잡껴 찰칵 찰칵 찰칵 엄마 어스 하잖아 아비어맛있 <웃음> 근데 이거 먹고 있다, 지, 지금. 어, 손안 대고 과자 물기. 어, 그. 어, 자주 해보지 않았어? 아니, 엄마. 어. 안 해봤는데. 한주만 있고. 근데 옷을 벗고 다는건좀 그렇지 않아? 어, 한 명은 빨간 반주다. 아. 어? 한 명만 빨간 반주다. 아. 어? 어, 어, 그러네? 어. 옷을 좀안 해. 옷 어, 학교에. 옛날에는 저렇게 중간에 난로를 나서서 추울 때. 찡! <웃음> 엄마 시작때 아니라고 엄마가 태어나기도 전에요 그래 해? 적도 집 질고 있었네어 이름이 저게는 김태현 <웃음> 김종식 <웃음> 아, 장풍식 아직도 이런거 있어 어? 아직도 있는데 엄마 <웃음> <김>, 이거 뭐? 청발장 <웃음> 김밥이 딱이야 응 음. <웃음> 일부러 이거 기차를 내놨때 엄마 맞아 멋있다아 옛날 옛날 교실이다 우와 엄마도 시간 편는이랬던것 같은데 나랑 할아 할 오늘는 지금 몰라, 땅땅땅땅땅땅땅땅 엄마 근데요. 근데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요. 가요 뭐가요? 뭐가 요 주먹을 부르네. 주 목을 부르는, 알라 o 야이 귀여워. 떡, 떡, 떡, 이거 떡, 떡, 떡, 떡, 잘 맞아요 음. 네? 오 좋았어 응. 와, 그래, 엄마 봐봐 안요 <웃음> 음, 예뻐 음, 아 <웃음> 예뻐요 <웃음>